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두시간 전에 치과에 가서 위에 왼쪽에 있는 위에 어금니를발치를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시간 동안 이제 거즈를 물고 있다가 이제 막뺀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아, 제가 부정 때 사탕을 먹다가 제가 사탕이나 찔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탕을 먹다가 이가, 씌어졌던 이가 그제 생리까지 합해가지고 같이 뽑힌 거예요. 그 이제 알고 봤더니 안에서 잘못돼가지고 지금 임플란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발치를 했는데 발치하고 지금 주의사항에 보니까 오늘은 어, 딱딱한 거나 그런 거 먹지 말고 부드러운 거 먹으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음, 부드러운 걸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먹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케이죠 케이크만큼 부드러운 게딨어 때마침 지금 카페베네에서 생딸기 축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생딸기로 만든 여러 가지 디저트가 있는데 뭐 스트로베리 오네어가 그런 이름으로 뭐 제가 음 생딸기 라떼 뭐 여기 보니까 생딸기 라떼 생딸기 주스 어 딸기 쿠킹 크림 파페노 그다음에 생딸기 순수 우유 케이크 순우유 케이크 생딸기 초콜릿 케이크 인데 저는 오늘 음 저는 요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나 배고프니까 그래서 생딸기 순우유 케이크랑 생딸기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여기 생딸기 라떼를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이거 카페벤에 앱을 가입하니까 여러 가지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쿠폰 갖다가 좀 많이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고요. 저는 이거 이렇게 다 이제 되 있는 거 그대로 포장해 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매장에서 케이크에다가 주문 즉시 생딸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얹어 주시더라고요. 이 생딸기 라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전돼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시럽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주지 않는데 바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생딸기 라켓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딸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딸기를 못 먹었거든요 때 마침 이렇게 생딸기에 올려져 으니까 너무 지금 행복하고 막 기대가 돼요 이 제품은 생각도 안나이 비주얼 보니까 어아 비주얼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너무 이뻐 먹기가 너무너무 아까워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맛을 보고 한번 평가를 해봐야겠죠 평가라겠구나 그냥 리뷰 리뷰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먹기가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응. 우선은 제가 지금 목이 너무 타요 운동 갔다 와서 목이 너무 타가지고 생딸기 라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건 저어서 먹어야 되나? 한번 저어볼게요 오또이 한번 이렇게 씹혀가지고 와 되게 상큼하고 되게 맛있고 되게 진해요 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얘는 좀 초콜릿 맛이 강할 것 같으니까 순우유 케이크부터 요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생딸기 올려주시기 때문에 가져가실 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선은 그이 위에 있는 생딸기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봐요 여러분 되게 싱싱한 딸기로 올려주세요 어, 너무 상큼하다. 근데 제일 좋은 점이 요런 딸기 케이크는 딸기고 있는 그 생딸기 보통 시럽 많이 뿌려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럽이 아니라 시럽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생딸기를 올려주시니까 되게 상큼하고 너무너무 맛있네. 와 장난 아닌데 파 하얀 위에. 오 크림이 진짜 가득한 거보다오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유 맛이 장난 아니야! 오, 음, 달콤해! 와 이거는 막 음료가 필요 없는데? 너무 달콤하고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딸기랑 같이 와 장난 아니야 이런 거는 되게 부드럽게 이게좀 예쁘게 먹어야 되는데, 나왜 이렇게 개그러스럽게 먹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오면서 내가 포장해 오면서 크림이 빠쩍 녹았어요. 근데 녹았는데, 크림이 너무 엄청 부드러워요. 이 케이크는 진짜 이름 그대로 순우유 케이크잖아요. 우유 맛이 되게 진하구나고요. 그 우유의 약간 달달함과 크림의 달달함과 이 상큼한 딸기 조화가 장난 아니에요. 와. 어, 장, 진짜. 그렇다고 과, 단맛이 과하게 달지도 않아. 적당히 달달해. 이거는 진짜 끊임없이 들어갔다. 끊임없이. 우리 보통 그 딸기를 크림에 또 많이 찍어 먹잖아요 생, 생크림이나 이런 거 찍어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 딸기맛이 죽어 근데 얘는 진짜 단맛이 되게 적당하게 달달해서 딸기맛이 딸기의 그 상큼함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딸기 그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아 음.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음. 그 다음 케이크 먹기 전에 이거. 찐하고 어? 달달한 생딸기 랄때로이을한번 음? 아, 이거 진짜 리얼이다 레알 레알 진짜 찐이다 찐이다 그 다음에는 생딸기 초콜릿 케이크 얘도 너무 이쁘죠? 뭔가 초콜릿 시트 있고 초콜릿 뭐, 뭐, 무스크림 초콜릿 크림, 초콜릿, 크림, 초콜릿 크림 딸기 그린 딸기 초콜릿 생딸기인 거 같아요 음 하, 진짜 아시죠? 딸기는 그 생크림이랑도 어울리지만 크림이랑도 어울리지만 초콜릿랑 케이크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기대가 되는데 묵직해 묵직해 묵직해 딸기는 초콜릿듯이랑 정말 잘 맞아요 와 근데 이 초콜릿이 과하게 달면 초콜릿 맛 밖에 안 나거든요 초콜릿이 진하진 않아요 그렇게 진하진 않은데 그 향이 장난 아니네 이, 이 초콜릿 크림이랑 딸기 크림의 조화가 장난 아니야 와, 와 너무 진하다 약간 초콜릿 맛이 저는 칸뭐 카... 맛도 좀 나는 것 같아. 진짜 음. 음. 초콜릿 맛이 싹 들어온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다 초콜릿 넣어왔 때쯤에 딸기의 그 상큼한 크림 크림 향이 와. 네, 초콜릿 케익은 먹을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가루 때문에 들숨에 먹으면은 들숨에 이렇게다 먹으면은 가루가 목구멍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좀참고 먹으면 돼요. 오, 너무 맛있어. 도 크림도 되게 초콜릿 크림도 되게 은은하고 딸기향과 그 이게 조화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빵이 그 중간에 좀 있는 데도 없는 데좀 얇게 있어가지고 크림 좋아하신 분들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솔직히 저는 스누이도 맛있어요. 스누이는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할 타입이고 저는 초콜릿이나 이런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아몬드나 이런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초콜릿칩 같아요. 초콜릿칩이그빵 사이에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이게 씹 씹히는, 씹히는 것 같아요. 음! <놀람> 얹어서. 음! 생딸기를 할 때도 딸기가 되게 엄청 많이 들어서가지고. 음! 아! 들어오는 그 딸기가 너무 좋다 씹는 식감도 좋고 너무 상큼해 상큼하고 달달 아 진짜 기분 너무 좋아 이거 치아가 이제 마티가 풀려서 아프기 시작했는데 맛있는 거 이렇게 달달하고 상큼한 거 먹으니까 이 치아 아픈 거 생각도 안나 음 오늘은 제가 음 어쩔 수 없이 부드러운 걸 먹어야 돼서 선택을 먹었지만 여러분, 저 오늘 선택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카페베네에서요, 그 카페베네의 시즌 메뉴죠, 생딸기로 만든 시즌 메뉴 스트레베리 오네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생딸기 라떼, 생딸기 순우유 케이크, 생딸기 초콜릿 케이크 중 먹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 입맛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생딸기 라떼예요. 와, 생딸기 라떼 진짜 장난 아니야. 엄청 진해, 엄청 진해. 이게 그냥 시럽이나 이거 갈아 넣은 거 그대로 이렇게 퍼주셔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서주시더라고요. 해 딸기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딸기가 너무너무 신선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씹히는 식감과 그 딸기의 그 생딸기 라떼의 은은한 단맛이 너무너무 조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딸기 순육케익이랑 생딸기 초콜릿 케이크는요 그냥 진열돼 있는 게 아니라 케익 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돼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바로 주민 들어온 즉시 생딸기를 잘라서 그 위에다 얹어주세요 다른 뭐 케이크 가게들은 안 그런 케이크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위에 올라가는 케이크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 시럽을 뿌리기 마련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생딸기 진짜 생딸기 본연을 올려주시니까 그 딸기의 상큼함이 와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딸기가 하나하나 너무너무 싱싱해 대박이야 대박이야 저 요번에 진짜 작년 그러니까 12월달부터 딸기를 되게 사먹은 적이 없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좋아 가중요하거든 케이크? 케이크 조화가 중요해. 왜냐면, 초콜릿 생딸기 초콜릿 같은 케이크는 초콜릿 있고, 초콜릿 크림도 있고, 뭐, 빵 시트도 초콜릿이고, 그 위에 딸기 크림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맛이 너무 진하면은 그 생딸기 상큼함 죽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은은하게 달어 우유도 마찬가지고, 스노우유 케이크도 우유에, 스노우유의 그 진한 맛과 그 달달한 맛과 위에 있는 그 생딸기 조화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와, 진짜. 어, 역시 겨울에는 딸기 그 디저트를 하나씩 먹어줘야지,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와저 지금 너무너무 감동했어. <웃음> 이 아픈 거 생각도 안 나. <웃음> 그럼 오늘도 정말 잘 먹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카페베네에서 시키실 때 저는 전 이번에 처음 왔거든요카페베네 앱에서 앱을 가입하니까 쿠폰을 여러 개 주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좀 저렴하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